야, 이거 우루 얼마나? 아, 어, 그냥 두 개만 달라고요? 네네, 두 개만 드세요.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얼마전 제가 주문진 어민수산시장에서 좀 특이하고 쉽게 볼수 없는 그런 생선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야 이거 우루 얼마나? 방울어? 이거 우어봐이이이 4만원만 주세요 4만원만 4만 네, 네. 4만, 4만 요4만만4만원요 이거 목만 쳐주시면 아, 네, 네. 네. 피만 좀 빼주시면. 예. 고운 값주고요 목만 밑에서 네. 피만 빼주시면 네. 돼요. 예. 네. 네. 네. 네. 아, 네. 아, 그냥 두만 달라고요? 네두죽만 네. 주시면 돼요. 네. 피만 빼주시면 돼 네. 예. 네. 그리고 뒤에 꼬리 음. 쪽에 한번 살짝 만들어주시면 네, 이렇게 해서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 녀석의 이름은 바로 쇠줄볼락 이라고 하고요 현지명으로는 황우럭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 마리에 4만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제가 이제 어민시장도 이제 자주 가봤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처음 본것 같아요 그리고 이정도 사이즈 되는 거는 쉽게 볼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황우럭 하면 은 아주 맛있는 생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손질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비늘은 보통 다른 볼락류하고 비슷해요. 좀잘 자랍니다. 근데 이 제가 제 무게를 재는 거를 깜빡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무게를 재봤는데 약간 이제 890g, 비늘 무게 뭐게좀 합치면 한 900g, 키에한 44,000원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요 부분 조심해야지 돼요. 이거 손질하다가 잘 찔리거든요. 그리고 또 대가리 위쪽에는 좀 이렇게 딱딱한 돌기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노랗고, 이제 검정색 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지느러미 제거하고, 이제 내장 제거, 이제 할 거예요. 아가미는 이제 윗부분 이제 턱 바로 밑에 부분하고 이제 내장하고 이어지는 그 부분에 이제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갈라서 내장이랑 같이 제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뭐 볼락이나 우럭처럼요 대가리 부분은 좀 이렇게 크고요 그 다음에 내장부분은 좀 작아요 그러니까 대가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수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이렇 해서 내장을 제거했고요. 뼈가 많이 억센 편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제 살짝 가시에 찔렸거든요. 아까 제가 조심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피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이제 작업을 했고요. 이거 소일고 예양꾼 고친다고 하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잘라서 손질하면 다칠 일이 없는데 아니란 귀차니즘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납니다. 이제 위하고 가는 제가 탕에다가 넣어서 먹을 거예요. 이제 위 같은 경우는 잘라가지 이제 반을 가르고 이제 안쪽에 있는 위벽에 있는 이제 그런 분비물 같은 것들을 다긁어냈고요 네, 껍질이 상당히 두껍거든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엄청 두껍습니다. 그 대왕자발이나 이제 그런것들 있잖아요. 그런것처럼 굉장히 두꺼운 편이에요. 이런식으로 양쪽을 다 포를 떴청요그 다음에 이제 이 갈비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뭐 깊게 뭐 휘어져 있거나 그러진 않아서 이제 천천히 예, 잘라냈습니다. 네 그리고 탈피 같은 경우는 껍질이 두꺼워서 이제 껍질이 중간에 끊어지거나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살짝 기름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껍질은 데쳐 줄 거라서 이제 붙어있는 살들은 다 제거를 했어요 이제 뜨거운 물에 넣어서 그러좀 그러니까 살랑살랑 살짝 데쳐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사과는 얼음물에다가 집어넣어서 식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기 제거를 해 놓고 요 네, 그리고 또 우럭이 또 수율이 안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순살무게를 한번 재봤어요 그래서 재봤더니 296g 약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 다른 우럭이랑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수율이 정말 극악이죠 그리고 이제 썬거는 좀 이게 어 거의 이제 화로 상황이니까 제가 이거 잡아서 집에 바로 온 거니까 한 3시간 정도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식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두껍지 않게 이제 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껍질이 대칭 껍질을 굉장히 통통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탕은 맑은 탕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선의 선도가 떨어지면 맑은 탕으로 먹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낙 제 선도가 좋은 음 그런 이제 탕감이라서 이제 맑은 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가는 거는 간단하게 이제 무하고 양파 그리고 마늘 이렇게 준비를 했고 전 마늘은 항상 이렇게 쪼개 가지고 얼려놔요. 그 사용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준비했었던 생선살 그리고 간하고 위도 같이 집어 넣었고요. 처음에 제가 끓일 때는 물을 많이 붓지 않고 살짝만 부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끓게 되면은 나중에 무나 이제 그런 이제 채소에서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나와서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자작하게 부어서 끓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한 술은 이제 청주를 준비를 했고요. 네 먼저 이 식감이 쫄깃해요. 이 볼락류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제 식감이 굉장히 쫄깃쫄깃한 그어 맛이 있죠. 그리고 아 요거는 이제 양식하고는 달라서 지방이 많지는 않아요. 아, 그런데 그, 어, 감칠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니까 이게 술이 술술 들어갈 정도로 아주 그 지방과 감칠맛, 그리고 식감,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아주 좋은 그런 생선인데 참 비싸긴 해요. 근데 맛이 좋아서 한 번쯤은 먹어볼만 할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막 썰는 거 있죠. 근데 그거는 조금 비춘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이제 먹기 좋게 잘 썰어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풍물시장 같은 데 가면 이제 막 썰어주시잖아요. 이제 그런데 말고 이제 식당으로 조금 가져가셔서 조금 더 줄더라도 좀 이렇게 예쁘게 잘 썰어서 그 칼맛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같은 날 풍물시장에서 구매한 음, 감성돔 청어 어, 그리고 이제 갑오징어 인데요. 자, 이거는 감성돔은 제가 좀 작은 거를 이제 골랐는데 요거는 좀큰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반 마리는 제가 하루 더 숙성해서 먹었는데 감칠맛이 좀 올라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 좀 식감 괜찮으시면 하루 정도 숙성해서 드시는 걸추천을 드리고요. 청어 같은 경우는 활청어 한번 꼭 드셔보세요. 기름도 지면서 쫄깃쫄깃합니다. 자, 이제 맑은탕.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파를 올려가지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기대돼요. 그 볼락하고 이제 우럭류의 그 탕들이 정말 맛있잖아요. 그래서 아, 요거는 또 어떤 맛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하죠. 근데 이게 정말 시원하면서 진한 국물 맛이 나요. 혀에 착 감기는 그런 감칠맛과 단맛이 있거든요. 뭐 단맛은 어떤 뭐 무라던가 양파 때문에도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생선 자체가 조금 달아요. 그래서 이 소주를 좀 부르는 이제 그런 어, 맛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볼 따고 이게 굉장히 쫄깃쫄깃하면서 맛이 좋죠 근데 이게 어, 한 마리면 이제 양쪽에 두개 나오니까 귀한 살입니다 쫄깃하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게 또 탕으로 워낙 맛있는 생선이잖아요. 그래서 선어로라도 보이면 무조건 구입해서 탕으로 한번 끓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아는 게 많으면 참멍 끓고 싶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 잘 이렇게 가지고 계셨다가 이렇게 산지에 이렇게 놀러 가시면 은 보이게 되면 한번씩 꼭 사서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